자 그럼 바로 설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 18.04 버전 우리 도커에서 썼던 그 버전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버츄얼박스에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버츄얼박스에 이이 가져오기 클릭하셔가지고 요거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가져오기 클릭해서 요거는 사실 근데 딱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어, 바로 가져오면 됩니다 네, 보면은 뭐 특별하게 할건 없고 네, 로컬 파일 시스템을 뭐 설정하는게 있긴 한데 어, 네, 저도 가져오기 해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웃음> 가져오기 해서 안되네요 네, 가져오기 야게요 가져오기에다가 이렇게 방금 링크 이 경로를 복사해 왔고요 가져오기 누르겠습니다 가져오기 누르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어, 뭐 44초 까지는안 걸릴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그, 여러분들 시스템 사양이 최소 16기가. 네, 여러분들, 어, 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최소 16기가 이상 있어야 돼요. 16기가 정도는 필요하고, 어, CPU는 최소 4개 이상, 4코어 이상 되어야 됩니다. 어,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건 i7 이상인데, 저는 좀유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어, 제가 좀 고가의 컴퓨터를 한번 질러가지고, 훨씬 더 우월하긴 한데 어쨌든 요게 이정도는 필요해요 저는 지금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 64기가 메모리 갖고 있고 I, i9 쓰고 있어요 지금 i9 그래서 아마 저는 굉장히 빠르게 설치 될건데 여러분들 좀 늦게 설치 된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정도 사양이면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요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거를 이제 복제해가지고 세 개를 총 만들 거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요게 이제 잘 임포트가 됐으면은 일단은 이거를 한번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도커를 먼저 설치하고 도커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도커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돌아가게 만들 건데 도커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커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도커가 설치되어 있고 하신 분들은 그냥 그거 원래 쓰시던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를 같이 처음부터 하게 될거고요자 이렇게 오픈이 되면 마우스 우클릭 터미널을 열기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수드 마이너스 i 그리고 테스트, 1234입니다. 테스트 1234 입니다 테스트 1234해서 관리자 권한을 넘어오신 다음에 예, 도커를 설치하시면 돼요. 도커 설치하는 방법은, 예, 간단하죠? apt install, docker.io,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자원이 이렇게 락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지금 얘가, 어, 좀 며칠, 한, 한 주만 안 켜도 이렇게 잠금이 걸려요. 중간에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 건데, 어, 리붓을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예, 리붓 하시면은, 어, 이렇게 이제 그 밑에 메시지가 나올 건데 이 메시지가 나오는 동안에는 좀 기다려 리 주셔야 돼요이 메시지가 끝나면은 그때 이제 리부트될 겁니다 그래서 어, 리부트 한번 하고 도커쭉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부트 잘 되었구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열고 2-i, 테스트 1,2,3,4 그리고 apt install docker.io 네, 설치하시면은 설치가 되고요. Docker는 설치해 보셨을 거니까 뭐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Kubernetes 설치하는 방법인데 Kubernetes install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가장 먼저 뜨는 게 Document가 하나 있습니다. 예, 쿠반데티스그 도큐먼트가 있는데 2월 11일에 갱신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얘 이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큐브 ADM로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대로쭉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큐브 ADM뿐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하드코어 방식으로 예, 그 일부를 이제 어렵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큐브 ADM을 저희가 사용할 거고요 어, 이거는 일단 온라인 상태로만 설치 가능하고 혹시 오프라인으로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 폐쇄망에서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좀 많이 찾으시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큐브 DM, ADM 오프라인이라고 치시면 은 인스톨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설정 파일 건드리고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다음에 예, 가서 설치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굳이 예, 추가로 드리진 않구요 저희는 온라인인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 큐브 ADM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커가 설치가 되는 경우 안에 요거 어, 큐브 ADM에서 인스톨링 큐브 ADM에서 쭉 내려오시면은 어, 여기 이제 설명이 좀써 있어요 앞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보면 은 우분투 16.04버전 저희는 우분투 18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가 되고요 혹시 여기 있는지 여러분들 목록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구요 어, 램도 2기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4기가로 넉넉하게 줬는데 이게 또 모자르면 안될 수가 있고요2 cpu 이상 어, 지금 제가 요거는 2 cpu에요 딱 그래서 요거 cpu 를 하나 주시면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설정 건드리지 마시고 하시면 설치 잘되실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맥 주소 같은 것들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수압 디세이브, 수압 디세이브 해줘야 됩니다. 맥 어드레스, 유니크 호스트 이름, 호스트 이름으로 아이디를 체크하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어, Ubuntu Debian or Hyper-OS라고 있습니다. 우분투랑 이제 데비한 쪽에서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대로 복사해 놓을게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하나 제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설치하는 그런 그 명령들이에요. 요걸 실행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요. 도커가 설치가 끝난 대로 이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이제 아까 그 PPT에서 봤던 그 코드예요. 설치하는 코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여러분들이 다시 하지 않고 어, 다치지 않고 요걸를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붙여넣기 바로 가능하도록 버추얼 박스 그 플러그인을 미리 설치를 해놨으니까 게스트 os라고 설치를 했으니까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붙여넣기 돼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어, 이거 다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 설치가 끝났구요. 예, 도커에서 뭐 특별하게 파일을 건드려주고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도커가 설치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쿠버네티스 예, 설치할 건데요. 쿠버네티스 예, 아까 복사해놓은 요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gedit install.shell을 실행하시고, 예, gedit을 통해서 이걸 실행하시고, 복사한 내용 그대로 붙여넣기. 저장. 나갑니다. 그리고, s h 을 통해서 install.shell 파일을 한번 실행할게요 그러면 쉘이쭉 실행이 될 거거든요 요 명령이 실행이 되고 나면 은 큐브adm, 큐브ctl, 그리고 큐블렛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잘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설치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잠깐 기다렸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실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큐블렛, 큐브adm, 큐브ctl이 어, 패키지를 고정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큐브 치신 다음에 탭 눌러보시면 은 이렇게 이세 가지 명령이 보이실 겁니다 설명,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큐브 ADM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뭔가 인증서를 관리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게 큐브 ADM 명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큐브 렛시 이제 쿠버네티스의 데몬 이 서비스를 실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큐브CTL이 브라우저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설치하는 데는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사용자로서 접속하고, 이 쿠버네티스에 게 컨트롤 할수 있도록, 그런 이제 API를 요청한다거나 이럴 때, 이 큐브CTL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쿠버네티스 설치까지는 이제 모두 완료가 되었구요. 자, 이 상태로, 어, 여러분들 리붓, 어, 한번 하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끝나면 은 할트 하셔가지고 종료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종료하실 때 이렇게 할트로 하시거나 아니면 시스템 종료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구가 없고 이게 이제 그점점점 표시가 진행이 안되잖아요 그럼 이러면 꺼진 거거든요 이렇게 할트를 하면 은 이렇게 안 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X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 끄기